1991년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출전하게 되었다. 분단 46년 만의 일이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당시 대한축구협회회장은 남북 단일축구팀에게 축구공 128개를 선물하였다. 국민들은 왜 하필 128개의 축구공을 선물하였는지 궁금해하였지만 끝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그 이유를 알아맞혔다 올해가 1991년입니다. 김일성의 나이와 김정일의 나이가 합친 숫자가 바로 128입니다. 이렇듯 북한과 관련된 모든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지난 3월 10일이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은 모습을 방송하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의 마이바흐 차량의 번호판은 바로 727-598이었다. 김정은은 차량 번호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친선 방문 당시에도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탔었다 그런데 그가 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일에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 727-598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한 것일까?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2017년 10월부터 김정은은 고위급 간부들에게 727로 시작하는 차량 번호판을 주었다고 한다. 727은 앞서 727 담배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일을 가리키는 날짜로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이라 부르고 기념한다. 그러나 727로 시작하는 차량번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2010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2010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뒤당 최고 간부들과 당 공용버스의 번호판 앞 세자리를 216에서 727로 바꾸도록 명령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보도한 바 있다. 216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의미했다. 김정일의 전용차 번호판과 대남 담당 차량 번호판은 모두 216으로 시작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최고의 길수로 여겨지는 구를 사용해 216-9999라는 번호판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정권을 승계한 뒤 216을 전승절을 상징하는 727로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김정은은 삼남인 자신이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명분을 담은 언호판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생일을 상징하는 216에서 자신의 생일을 상징하는 숫자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김정은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가피했다. 김일성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여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자신도 김일성처럼 미국과의 전쟁에서 기필고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전승절을 상징하는 727을 자랑의 앞 세자리로 선택하고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이후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주로 주거하는 병양의 은덕촌 일대에는 최고급 수입차에 727 차량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이 급증하였고 이 번호를 단 차량들은 각종 교통통제를 받지 않는 등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3월 10일에 공개된 김정은 차량 번호 727-598이 상징하는 의미가 밝혀진 바 없다. 앞에 세 자리인 727은 북한의 전승절을 상징하지만 뒤에 598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북한 제1호인 김정은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는 분명 강한 상징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해방 후 조선팔도에서 가장 기운이 셌다는 평안도 출신무당 맹호출림에게서 당신의 길로는 구와 통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의 모든 숫자는 9로 이어진다. 공화국 창건일도 1948년 9월 9일이고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9가 된다. 김정은의 생일 1월 8일도 모두 더하면 9가 된다. 김정은도 전통을 따라 9와 연관된 행보를 하였다. 2016년 5월 9일에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1년 후인 2017년 5월 9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였다. 김정은의 차량번호 727은 북한의 전승절 7월 27일이며 그 다음 숫자인 5 9는 자신이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 5월 9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숫자 8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맘모닝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해석에 맡기고 싶다.